네, 지난주 가상화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랭킨 씨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네. 주는 그래도 네 기분 좋은 한 주를 좀 네,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분 좋으셨다고 하니까 가상화폐 흐름이 좋았던가 봅니다. 가상화폐 흐름 한번 살펴주시죠. 네. 네. 어, 6월 달에는 조금 무겁고 안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 이제 하반기의 첫 시작이었던 지난주에는요. 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어, 지난주 BR 인덱스는요. 어, 38.31포인트로 시작해서 1.57포인트 상승하며 39.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BR 인덱스는요. 연중 최저점인 35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6월 29일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지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에 따라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선물 만기 전에는 6천 달러 선이 무너지고 5 8 0 0 달러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었는데요. 선물이 바로 끝나자마자 7월 1일에는 6,400달러를 바로 회복하고 현재는 6,800달러 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는 어떤 가상화폐가 눈에 띄었습니까? 어, 가장 네. 좋은 성과를 달성했던 종목은요. 어,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덴트 89% 아, 예. 상승을 했고요. 바이버레이트는 36%, 음. 그리고 파워레저는 34% 상승을 하며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8% 그리고 리플은 5%대 상승에 그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자 덴츠가 89% 이렇게 상승을 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 근데 네. 뭐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네. 제가 소개해드렸다 그래서 이게 항상 좋은, 좋은 암호화폐도 아니죠.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쪽의 인덱스 안에 다양한 것들을 포함해놨지만 네. 좀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덴트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두번째로 많은 상승폭이 컸던 게 바이버레이트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가상화폐인가요? 어 바이버레이트는 요전 네. 세계 뮤지션들에게 공동한 공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어,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음악 뿐만 아니라 아니면 비주류 음악, 아니면 대중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없었던 뮤지션들도 자유롭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용자는 이러한 뮤지션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연 티켓도 구매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특징이 있는 바이버레이트도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인 만큼 앞으로 네. 흐름을 좀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장 선물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현물시장에 네. 이어 지금 비트코인 선물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CME 거래소는 현재 190달러 올라가면서 현재 6,75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CBOE 거래소는 현재 187.5달러 상승하면서 6,760달러에 현재 7월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거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현물가격이 6,799달러, 6,800달러 대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보유 비용이나 기간에 대한 시간 가치 때문에 보통은 더 높은 게 일반적인데 어, 암호화폐 시장이 올 초에는 선물가격이 좀 높은 콘텐코 즉 정상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되려 현물 가격보다 음. 낮은 모습들을 볼수 있거든요. 데 이러한 현상을 백오데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어, 앞으로 좀 선물 가격의 움직임 주목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현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선물 시장의 흐름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 업의 지난주 동향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톱리가 비트코인 가격 연말에 2만 5천 달러까지 예상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하향 조정했다고 하죠. 어떤 네, 맞습니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네, CNBC와의 네.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2만 5천 달러까지 기존의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CNBC와의 인터뷰를 얘기를 하면서 2만 2천 달러까지 일부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현재 pow 방식으로 채굴을 어,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어, 난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채굴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채굴 비용이 개당 9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감안 시에는 2만 2천 달러 정도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현재 BMI 지수는 3 2이까지도 현재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가격은 현재 바닥 다지기를 거의 완료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고 라 한다면 얼마든지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요.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시스코인의 불규칙한 거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상시에는 200원에서 3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인데요. 어, 7월 3일 날 여기 그래프를 통해 한번 간단하게 보신다 하더라도 어, 790만원 상당의 13000개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7억 원 가까운 가격에 11개가 거래되면서 이런 불규칙한 거래가 발생하자 거래소는 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중지를 발표했고요. 입출금을 중지를 한후 한번 조사를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조사 결과 개인 API 키가 유출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 그리고 암호화폐가 아.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직접적 해킹이나 아니면 은 유출된 사항들은 없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4일서부터 어, 이러한 불규칙한 거래나 해킹을 방어하고자 투자자 보호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고요. 어,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발생한 것들은 현재 바이낸스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외부 API 키를 통한 거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결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슈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투자자 안전보호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또 다른 이슈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어, 네. 지금 상반기에 제가 뭐 해킹 소식들을 좀 네, 많이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많이 전해주셨죠. 네. 네. 근데 이제 상반기에 유출된 암호화폐가 네. 작년에 피해 금액의 3배 정도에 달한다는 아, 소식이 그래요? 전해졌습니다. 상반기에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 보안업체인 사이퍼 트레이스에 의하면 요 어, 상반기에 전체 피해 금액은 7억 3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어 작년 1년 동안 발생했던 암호화폐 피해 금액은 2억 6 6 0 0만 달러로 올해 상반기는 거의 3배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는 있지만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한 15억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큰 금액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해킹 소식들은 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요즘 불신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의 핫월렛이 주요 해커들의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른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 어, 우리나라 마지막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CO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G20 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인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한국도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최근에 자금세탁과 불법 행위에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서 새로 수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단순 통신 판매업체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 및 중개업이라고 별도로 새롭게 분류를 하기도 했고요. 금융위원회 별도 부서가 생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 네. 그리고 국세청과 세금 음.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조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제가 지금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무거운 소식들을 자주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소식과 그리고 국내외, 지금 국내외 괜찮은 소식들을 조금은 전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은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시장 흐름과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에도 또 가상화폐 시장 관련된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다고 하고 앞으로 또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고 라 하셨으니까 다음 주 가상화폐 시장 동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원규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주간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